저는 네, 기 네, 갈랍니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주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유막, 주행 중 앞차와 주변 차량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또 오염된 먼지, 곤충들도 부딪히고 이렇게 각종 오염물이 축적된 말 그대로 기름기를 가진 얇은 막인 기름막이 생겨서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이제 유막 제거는 할까 말까 망설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필수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막을 제거하는 과정이 손이 많이 가고 시공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생이 쉽고 덜 번거롭고 덜 힘들고 생각만 나면 언제라도 쉽게 작업이 가능한 색다른 방법으로 유막 제거를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유막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화세륨, 탄산칼슘, 치약, 토치 뭐 심지어 감자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막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또 세차를 할 때마다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유막 제거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 보이는 거 세차용품 같지 않은 조금 특별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보는 것처럼 거필젠 스틸울 이라고 적혀있지. 이 스틸울의 용도는 상당히 다양한데 자동차 유리 선팅하는 곳에서도 제 시공 차량의 필름 본딩 찌꺼기를 제거할 때도 사용되고 있어. 포장을 보면 스틸울의 등급 표시가 우측에 기재되어 있는데 영 표시 4개가 있는데 이게 거칠기 등급 표죠 7가지 등급 중 가장 가늘고 거칠기가 가장 약하다는 표시인 거지. 여기 주의사항들이몇 가지 써져 있는데 내용 중에 불과 전기를 조심하라고 써놓은 것은 이게 금속이지만 불이 붙게 돼 있기 때문이야. 간혹 스틸울에 대한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쥐불놀이 하듯이 외국에선 스틸울을 이용해서 화려한 퍼포먼스 영상을 찍은 걸볼 수가 있어. 잠깐 재미있는 거한 가지 보여줄게. 동태뷰 마이크 보조배터리 하나 줘봐봐. 어 여기 스틸류를 잘라놓고 여기에 배터리를 대볼게 보는 것처럼 9V의 작은 전압에도 불이 붙지 그래서 캠핑 갔을 때 불을 지필 때 활용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불과 전기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본론으 돌아가서 이스틸류를 이용해서 유막 제거를 할 건데 방법은 건식, 습식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는 습식으로 해볼게 유막을 제거하기 전에 유리에 물을 뿌려볼게 보는 것처럼 물이 고르게 퍼지질 않지 이미 유막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틸울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접고 유리 세정제를 살짝 뿌리고 스틸울로 약간 힘을 줘서 압력을 주고 골고루 문질러서 닦으면 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뽀드득 하는 느낌이 날 거고 이때가 유막이 제거되었다는 신호인 거지 작업을 끝냈는데 물을 한번 뿌려볼게 보는 것처럼 스티룰로 작업이 된 부분은 유막이 제거가 돼서 물기가 깔끔하게 퍼져 있지 어때, 동튜뷰기존의 유막 제거하는 방법보다 쉽고 편하지? 혹시 금속으로 유리를 문지르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리, 도자기, 대리석 같은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막 제거는 할까 말까 망설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보신 영상처럼 이런 스틸 울 차에 싣고 다니시다가 비올 때, 세차할 때 편하게 살짝 한번 문질러주시면 쉽게 유막 제거가 됩니다. 덜 번거롭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으니까 비가 자주 오는 요즘 같은 계절에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관리다 수고했어, 동티 v 요